그냥 없어요 어 그냥 없어 도형에만 돈을 억수로 많이 쓴찐 VVIP인 제가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올량 추천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여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도 제가 진짜 여러 통 재구매를 하는 제품들이거나 아니면 뭐 처음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는 제품들을 꾸려와봤어요더레 바이 블랑드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패드 제가 정말 많은 패드류를 경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진짜 오랜만에 스킨팩용으로 딱이다 하는 애를 찾았어요. 사실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이더랩 바이블랑도 토너를 소개를 시켜드렸을 만큼 약간 수분 토너의 강자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얘는 답토용의 패드보다는 진짜 찐 수분 패드? 정말 찐으로 스킨팩 하고 싶을 때 쓰면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얇아요 제가 지금 손등 위에 이렇게 올려보면 거의 제 손색이 그대로 드러날 만큼 진짜 얇은데 딱 보면 얘는 수분과 진정용으로 나온 패드라서 그 각질 제거용 패드처럼 이렇게 엠보싱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닥터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방금 말했듯이 좀나 화장을 잘 먹게 하고 싶다 아니면 급격하게 얼굴이 달아올랐거나 너무 건조하다 할때뭐 샤워를 하고 나서 세수를 하고 나서 여기에 딱 딱 붙이는 용도로 진짜 진짜 추천드려요 그래서 스킨팩이나 좀물 토너 같은 제형의 패드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요 더랩 바이블랑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다음은 올리브영에서만 단독 출시되는 한율의 신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세럼인데요. 근데 이번에 기획 세트로 이 힘찬콩 세럼과 이 괄사 마사저를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 마사저가 가까이서 보면 약간 핑크빛의 마블 대리석 같은 느낌? 그리고 이 각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림프나 아니면 페이스 마사지하기에 굉장히 잘 빠졌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괄사를 좀 자주 사용하는 사람 으로서꼭이 세럼 아니더라도 여러분 시간 날때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붓기 빼고 좀 림프 좀 풀어주고 이러는 건 항상 스킨케어 에 굉장히 좋은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혹시 저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안티에징이라는 이 네이밍이 붙은 제품을 보면 좀 리치하지 않을까? 좀 너무 이렇게 무겁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갖고 제품을 접하는데 이건 제가 정말로 20대 초반. 어 아니면 10대 후반분들에게도 충분히 이거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추천을 할수 있을 만큼 제형이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흡수돼요. 그래서 뭐 아침, 저녁 상관없이 듬뿍 바르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을 거의 지금 3주 넘게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아침, 저녁 다 바르는데 아침에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줘도 화장이 밀리지도 않고 피부 속에 쫙 흡수되는 느낌이거든요. 대체 여기서 어떤 게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져다 줄까 했는데 저는 사실 콩으로 만들어진 세럼은 처음 접해봤거든요. 근데 이 콩에 있는 핵심 효능 성분인 피토콩스테롤이라는 게 얼굴을 좀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향도 하나도 없고 발림성 자체가 되게 막 순하고 자극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대표 민감성인 저도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얘가 이름만 안티에이징이지 수분세럼이라고 칭해도 무방하다 싶을 만큼 수분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 요즘 좀 너무 건조하다, 나 원래부터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도 수분 세럼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써보고 느꼈던 한줄평이딱 단순한데 굉장히 강한 제품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리브영 가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짠! 넘버즈인의 클렌징 오일인데요. 얘는 제가 맨 처음에 스코언니 어, 마켓에서 샀다가 두개 쓰고 세개 쓰고 지금 벌써 내네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저는 여름에만 클렌징 워터나 밀크를 쓰고 나머지 계절에는 클렌징 오일을 쓸 만큼 굉장히 클렌징 오일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내네 통째 쓴다는 건 굉장히 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선 모니모니에도 클렌징 오일은 화장을 잘 지워내는 게첫 번째 이제 의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세정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근데 저는 속눈썹 위 아래 좀 마스카라를 꾸덕하게 올리는 편인데도 얘한 3, 4번 펌핑해서 얼굴 문질르면 그냥 화장 싹 사라져요. 그리고 저는 눈을 많이 비벼가지고 이제 눈 시림 같은 걸 굉장히 예민한데 눈 뿌예짐이나 눈 시림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어, 어 그냥 없어. <웃음> 저는 클렌징 오일로 닦아주고 물 세안 하고 났을 때 이렇게 약간 끄덕끄덕 빠덕빠덕. 빠덕 빠덕 한 느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약간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그 느낌도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얘가 블랙헤드 없애주는데 엄청 똑똑한 역할을 해줘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보면 잘 모르지만 줌을 해서 딱 보면 요즘 블랙헤드가 정말 너무 심해진 거야. 왜 이렇게 블랙헤드가 심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블랙헤드를 얼마나 없애주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따져봤을 때도 저는 넘어인이 클렌징 오일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직까지 이만한 애를 못 찾아서 저는 다음 올영 때도 또 하나를 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제품은 요거. 이거는 바솔의 여성청결제인데요. 자세히 보면 또새 제품인 거 보이죠? 그 뜻은 뭐다? 이건 쟁임템이다. 집에서 한 통을 쓰고 있는데 그게 거의 한 이만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길래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벌써 세 통째예요. 이게 펌핑 타입이라서 이런 식으로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나와요. 전 지금까지 약간 묽게 이렇게 리퀴드 타입의 그런 여성청결제만 써보다가 포밍 타입은 처음으로 써봤는데 이게 되게 되게 자극이 없고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티트리인가 티트리 잎 오일이 함유가 돼 있어서 약간 향도 그 알싸한, 싸한 향이 있고 원래 우리가 이제 티트리하면 뭐 얼굴에 여드름 났을 때 스팟 제품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마스크팩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염증이나 좀균 이런 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데 아무튼 그런 효능이 들어가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건 제대로 닦인 건가 하는 잔여감이 남은 그런 미끄덩이 아니라 되게 기분 좋은 부드러움으로 마무리가 돼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제 약간 색조로 넘어가 볼까요? 색조로 넘어가면 저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하나 찾는다. 그러면, 예, 왕추천. 얘네들은 데이지크 섀도 팔레트에 선셋 뮬리 그리고 밀크 라떼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를 있는데 사실 저는 펄 섀도우보다 무펄의 섀도우를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조합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펄은 세개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무펄 아니면 한개 정도가 아주 은은하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펄 정도 들어간 이거는 선셋 뮬리라고 이름부터 약간 쿨톤들을 겨냥한 장미 컬러의 색감이 많은 그런 팔레트인데 사실 너무 다른 톤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도 되게 쓰임새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난 그래도 그래도 하나만 딱 써야겠다 하면 저는 정말 데일리로 브라운 음영을 많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뭐야 밀크 라떼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들은 정말 너무 잘 뽑았어. 버리색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지진난주 2주 전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된 아이라이너인데 여러분 아시죠? 저 완전 클리오 그 심플스 스티... 샤프 소 심플? 그거에 완전 저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진짜 10개 넘게 비웠는데 제가 너무 똑같은 것만 보여드리니까 그래도 뷰티 유튜버인데 여러분들한테 좀더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슈퍼스 아이라이너를 헌팅을 하는 중에 이코스노리 슈퍼프루프 피팅 젤 아이라이너 피넛 브라운이랑 월넛 브라운을 가지고 왔어요.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선 가격 자체도 너무 착했고 보면은 발생해서 되게 진하고 적당한 붉기거든요. 제가 아이라이너를 선정할 때한세 가지 정도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는 것때첫 번째가 발림성.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없이 좀 부드럽게 발색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그냥 한 방에 아주 부드럽게 그려지고요. 눈 위에 올렸을 때막 눈꺼풀이 아프다거나 살이 렇게 밀려 바른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우선 그게 톤과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번지냐. 사실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좀 전에 발랐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걸저 진짜 세게 문지르거든요 근데 번지는 게 없어. 이제 세 번째 본게 컬러인데요. 저는 너무 블랙 아이라이너나 완전 가벼운? 너무 옅은 브라운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고동색 아이라이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월넛 브라운, 요 조금 더 짙은 컬러가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 그래서 좀 데일리하게 바를 때는 저는 이 월넛 브라운을 사용하고 오늘 좀난 음영음영, 가을가을 느낌 낼래? 할 때는 이 피넛 브라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발견할 때막 희열이 느끼거든요. 빨리 문득자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막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뿔원할때 여러분 여러 개 쟁이세요. 얘는 진짜 추천, 왕추천. 이건 히말라의 코코아버터 립밤인데요. 사실 제가 립밤 되게 자주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립스, 립밤 립 성애자라고 말할 만큼 하루에도 막 스틱 립밤 막 엄청 바르고 자기 전에는 꼭 꾸덕한 그런 립밤을 꼭꼭 바르고 자는 게 저의 루틴인데 근데 딱 제품 설명칸에 극강으로 건조하신 분들 너무나 막 이렇게 갈라지는 입술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보습감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오? 나 이거다 하고 샀거든요 저는 사실 좀 병이 있어요 그 자기 전에 약간 말도 안 되게 많이 발라두고 자야 되는 좀 병이 있어가지고 <웃음> 이렇게 미친듯이 꾸덕한 립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완전 꾸덕한 제형이거든요 바르면 이거는 진짜 그냥 기름 먹은 것 같은 번들번들 막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립밤인데 누가 봐도 끈적거리겠구나 싶거든요 근데 진짜 끈적거려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좀 바르고 자야지 그 마음에 안정이 오는 사람이라서 근데 요거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정말 보습감에 충실하네요 사실 약간 먹으면 맛도 조금 이상하고 향도 그닥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입술이 한 개도 안건조하고 약간 그 끈적함이 남아있을 만큼 몇 시간을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뭐 맛, 향, 뭐 발림성 이런 거난다 필요 없고 저처럼 난 자기 전에 이렇게 미친듯이 꾸덕한 애를 발라야 마음에 좀 평화가 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만족하실 거거든요? 근데 저 미리 말했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안쪽까지 바르면 약간 화장품 맛이 나요. 어쩔 수 없어. <웃음> 근데 진짜 아침까지 촉촉하니까 그거는 믿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야금야금 모아왔던 올리영 VVIP의 추천템 영상이었고요. 혹시 이 제품들 중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들 중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